에이 컴백! 몰라, 요, I don't know. 저거 뭐야, 첫 번째 부터한 번. 아, 이건 약간 감이 안 온다. 오? 아, 어, 이걸로 가졌으면 되겠다. 오케이. <람이> 에이! 어허! <람이> 어, 쏘리, 놈 커왔어. 잘 지냈어요? AR 컴백! 오케이 저거 뭐야, 첫 번째 비트부터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, 오케이 첫번째네 아, 이거 괜찮은데 어약간은좀 어 심플한 감이 있어요 뭔가 조금 대중적인, 트렌디하지가 않은 y 같아요. 다음 곡을 한번 곡 h a t Tanko, what I'm l i k 이 오는 게 없는데 o eh? t a 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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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번째지? 지금 이제 들었기네 번째 네 번째 오케이 4 헤헤이 hey. 아 여기 약간 감이 안 온다 오케이 다음 거 다섯 번째 어? 일단 음, 음음음 오케이 좋다 좋다 베이스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다 야 어, 약간 이런 아 어, 너무 좋다 아 어, 이걸로 가졌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육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약간 파피 노래 같다 이건. 약간 파피 송 같은데 이거. 오 번으로. 5 번으로. 오케이 5 번으로. 할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형어 그러면 내가 가사를 작업을 해서 내가 한번 이거 작업 해볼게. 형형 여기 okay. go yo e x i t exit yeah. go 오케이 내가 작업 한번 해볼게. 말이 날리고 라라라 내용 아 내용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 보면 하단 스토리 예 네, 저의 이런 저 포부와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. 배드보이가 아니다. 어, 저 보기와 다르게 연약해요. 되게 예, 순해요. 밀크 같아요 되게 사람이. 그래서 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. 배드보이처럼 예, 그렇게 어, 느끼지 말아라. 스트롱 마인드가 돋보이는 가사죠. 제가 가사 다 써가지고 아마 녹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뭐 편하게 오늘 녹음하러 온 거라 뭐 사실 걱정은 안 되고 <웃음> 한 마디 듣고 시작하면 돼. 오케이. Say, 네 A. 마지막에 끝내고 좀 뭔가 더 멋있게 딱한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에이, 내 이름 AR 니네 위치는 딱 동강 오리알 요, 이 정도만 가면 잡혔지? 에이, 워우! 내 이름 AR 니네 위치는 딱 동강 오리알 에이, 이 정도만 가면 잡았지? 트랙 마음에 들어? 오케이,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? 오케이, 그럼 끝! 오케이, 피니쉬 Come b 컴백! 몰라, Yo. I don't know. Yeah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의 그 열정과 이 포부, 아트적인 그 모습을 또 많이 담았으니까 네. 저희 화면에서 저의 그런 The Feel. Feel을 많이 즐겨시면 좋겠습니다. 수고습니다 네? 자, 9, 3, 3, 4, Yo. Come on.